이끝다라입니다왜 선글라스를 썼냐고요? 어, 전에도 선글라스 많이 썼는데. 아왜냐하면요 이게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면을 보는데도 눈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것처럼 한 45도 각도로 위를 보게 돼요. 그다 러 보니까 내가 집중이 안 돼. <웃음>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솔직히요, 카메라보다도 그그 그 전문 그 레코드 그거보다도요. 진짜 음향이 진짜 방송국처럼 돼 있지 않은 이상 요즘에 핸드폰 너무 잘 나옵디다. 어, 핸드폰만은 확실히 핸드폰이 그 음향서부터 화질서부터 훨씬 더 좋아요. 어지간한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보다. 음. 캠코더지, 캠코더. 죄송합니다. 캠코더를 언제 써보고 안 써봤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해서? 되게 캠코더란 말을 하면 은 이제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어 디카도 그렇고 저 젊었을 땐 디카 시대였어요. 디카. 어, 저기 핸드폰도 무선이 나온 게 제가 한 20살... 한 스무 살 넘어서 모선이나는데그 이딴만한 거 무전기 같은 거 어, 저기 막양조이가 영화에서 쓰던 거 그런 것들 <웃음> 이만한 거그그 그 시대였다고 내가 저기 막 이십 대 저기 막 초반에 나온 게 아무튼 지금은 너무 좋았었지 세대 음뭐뭐 구닥다리라고요 아니야 그냥 과거에는 그랬다. 얘,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도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어. 어 그게 무엇이던 사랑이던 어 아니면 나도 나조차도 내 과거가 있기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기 미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제가 꼰대다. 내 때는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래,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야. 내 때는이 아니고. <웃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람기 오짜스카 오짜스카 오짜스카. 아, 아, 뭐 잠깐만요. 아, 이거 뭐 고쳤어야 되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고쳤어야 되나 아니면 가야. 야 어, 뭐야? 응. 어. 가헤질 해야 되나? 가헤질. 뭐오는거가위질해 아이. 엔딩. 엔딩 한다라는 거지. 어, 어, 저기, 막, 고민되잖아요. 한 번도 용서해주고 두 번도 용서해줬는데, 그 놈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음. 뭐, 솔직히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 용서, 어, 용서를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가 뭐,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무엇, 그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취잖아. 어, 개선인가? 개인의 선택? 어, 그러니까 개선이잖아. 개인의 선택이잖아. 그거는뭐그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행복하면 뭐 됐다라는 거예요. 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정답은 없어. 어, 네, 그래서 어, 오늘은 바람기 우짜스카로 한번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다 고르셨나요? 네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리딩을 하는데 어, 녹음 버튼을 안 누른 거 알아요? 아 오마이갓 종종 이럴 때가 있어 자 바람기 어쩌었을까 어쩌었을까 이걸 어디다 써엿 바꿔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엔젤 카드를 두개 뽑았어요 하나는 고쳤을 때고 하나는 잘라버렸을 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어, 끝냈을때 얘기하는 거지 자 일단은 여러분이 고쳐 쓰고 싶을까요?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네 <웃음> 카드를 뽑으면 알겠지 자 어디 보, 바, 보아보아요 음. 여기는 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남자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자도요 좀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잖아 중성 좀 비슷한 그러면 남자 카드도 나오기도 해 근데 이 사람이 어쪽 어디 보자 이게 뭘까? 음 믿지 말라는 소린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결정에 이 상황을 결정하고서 무언가를 나아가는데 어떤 미련이나 어떠한 갈등에 남아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 카드가 너무 조금 나왔다라고 봐. 음, 이 사람 성격상 음, 그런 것 같다. 어이 저기 뭐이 알류 레디라는 말 준비됐나요. 이거는 긍정적인 준비가 아니라 음, 이 사람을 갖다가 버려 버릴 준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준비가 안된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준비가 안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역시 이 사람하고의 어떠한 진지한 대화 같은 거를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어떤 갈등의 구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고쳤 어, 아, 고쳤으긴 뭘 고쳤어, 확 버려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가. 어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 말은 이제 더 이상 어 팥으로 어팥죽을 쓰고 콩으로 된장을 쓴다 그래도 난네 말을 못 믿어하는 판이거든. 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그래도 다쳐 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 말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있을지언정 여러분하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는 아니지 아닌가 싶어요. 아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어,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옆에서 착착 달라붙어봐. 여자가 팔짱 끼면 가슴이 딱 남자 팔 와서 일단, 닿았어. 뭔가, 뭉클하게. 이쪽, 어, 저기, 막, 팔뚝에서 전해지는, 어, 가슴의 포근함. 그거 참, 어, 뿌리치기 그 쉽지 않다. 아, 왜 이래 하면서도 또 이렇게 줄렁 하면서 닿잖아. 물, 컹 하면서 닿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진짜. 고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고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론 고민 고민을 해봤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자기 이, 여러분이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된그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드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대로 돌아서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했었겠지. 응. 너를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어... 이 사람이 어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딱 나간다고 하더라도 좀이 사람 성격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남주처럼 그렇게 접근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음, 우리는 현실의 연인이라는 거야 드라마 속의 연인이 아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드라마는 우리가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것일 뿐이고 물론 남자들이 드라마 속에 남자의 어떤 액션이나 대사나 어떤 패션 감각이나 헤어스타일을 카피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드라마 속에 캐릭터 완전히 빙의 돼서 그 삶을 자기 삶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그냥 순간 그 옷을 입었을 뿐이지 자기의 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진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가서든지 뽀록이 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 거라는 거지 뭐다 너와 나나 나 아직은 너와, 너하고 와너 내가 헤어질 때는 아닌 듯 하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류레디라고 하는 말은 재할 준비가 됐냐 라기보 는네 마음속에 이 사람과 어떠한 그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냐. 무엇에 관해서 다시 만나고는 것에 관해서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꼭 만난다는 보장도 없지만 하지만 이 돌고 도는 운명 속에서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진짜 아니다 싶을 때 돌아서도 되잖아. 어, 돌아서는 건요, 끝내는 건요, 솔직히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어붙이는 걸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 저기 막 물이 들어올 때노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을 적에 도대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건지 일단은 알아보고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다시 고쳤을 만한 건지 일단은 아, 아우 선생님 저 충분히 해봤는데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단정짓기 전에 이 사람이 없는 삶을 열어보니 과연 저기 만 씩씩하게 잘살수 있을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라는 거죠 카드는 알류레드란 말은 너 진짜 현실적으로 제대로 생각하는 거 맞냐 나를 갖다 한번더 도다보라라는 어떤 바름지만 돌아보라라는 어떠한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너무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보지 말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은 어, 가위를 했을 때 잘라버렸을 적에 어떤 결과를 낳겠냐라는 거죠. 음. 잘라버렸을 적에는 어떨까 자. 좀 여기 이 저기 막 이거는 조금 더 적극 그 뭐지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면은 망설이지 말라 그 옛날에 공자님이 그랬었잖아요 어 저기 막 의심이 가거든 어 취하지 말고 취했거든 의심하지 말라 라는 법이 있어 그 의심이요 결국은 관계에 대해서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이 여러분들이 그 그, 그냥, 얘를 갖다가 놓고 가버릴까? 아니면, 얘를 이고 갈까? 라고 생각했었을 적에, 어떠한 판단이 쓴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의 판단을 믿고 가라라는 거지. 어디 보아요? 여기서는요, 여, 어, 이게, 어쩌면은, 이게 롱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직업이, 음, 여러분 직업이 역마성이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그냥, 빠이빠이 하니까, 이 사람이 멀리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멀리 떠난다고 해서 정말 해외로 떠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저기, 막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네요. 어 그, 뭐지? 어, 어떤 적극성을 띠고서이 문제를 갖다가 헤쳐나갈 것을 갖다 권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지는 말아라. 왜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망설이고 있지 말고 사물을 제대로 보고 사물을 제대로 봤다면 내가 가진 확고한 확신과 집념 아래 그것에 흔들림 없이 행동을 하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잘라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후폭풍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물론 어뭐 바람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바람기잖아요. 바람기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라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도 상대적으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한테 더 상처가 된다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비록 이 사람을 놓아보냈었다 할지라도 진짜로 나랑 헤어지고 나서 딴 사람 막 만나고 있어봐, 또꼭 열리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요, 헤어짐에도요 어느 정도의 애도 기간을 걸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물 만난 고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진짜로 놓아야 될때 놓지, 아, 놓지 못하고 놓으면 안될때 놓은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폭풍이 오겠다라는 거지. 어, 후폭풍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어, 고쳐 쓴다 할지라도 문제는 안고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이 있을 때는 막 대놓고, 어, 저기, 만 물을 만나진 않았잖아요. 어, 선생님, 대놓고 만났는데요? 하지만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헤어지게 되면 더 대놓고, 더 대놓고 만난다라는 거지. 아예 진짜, 물을 갖다가 더 이렇게 부어준 겨, 후레한 물을 더 부어준 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실컷 놀라고. 암튼,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헤어지더라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래? 좋아? 뭐 네가 나를? 그러니까 그런 그런 반대 심리에 의해서 보상심리나 어떤 것에 의해서 더 물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에 있어서 후폭풍도 후폭풍이지만 그. 겉으로는 후 그래 네가 그런 그렇지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속에는요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가게 되면 어그니까 진짜 간과하고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하고는 조금 판이 다 판이 다르다 여러분도 봐서 알잖아 여기 칼이 조금 더 깊게 꽂히잖아 여기보다 여기도 스트레스 받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렇지만 덜 받아 이쪽보다. 그렇지만 장담점은 있겠지. 이, 이렇게 되면 은 언젠가는 또 이런 국면을 맞게 될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이 치료될 날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는 그거는 본인만이 알수 있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죄를 바란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재수를 취할 때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주는 것도 어, 나쁜 일이 아니 이고 근데 나는 그거 못 하겠어요라고 한다면은 얼마만 얼만큼의 나한테 어,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하고는 꼭 헤어지겠어요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저기막밀 확신을 그냥 확신이야 그냥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라고 이 카드에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어,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놀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제 어, 고쳤을 때와 버렸을 때두 어, 개의 차이점을 갖다 분명하게 아셨나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랑티 우짜스카 우짜스카 고쳤어요 하나 카이를 해야 하나 아이고, 듣기만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네 고쳤어야 하나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면 가까운 미래라고 나오네. <웃음> 가까운 미래 뭘 어떻게 할 건지 참 음, 가까운 미래 뭐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봅시다. 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생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망스럽다라는 거지요. 실망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 뭐 어떠한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보다는 어쩌면은 이 상상으로. 더 많은 것을 키울 수 있겠다 라는 거야 무슨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그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 라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치 사물이 더 부정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엔 답은 어 아니야 어 저기 막. 어 설마했던 어, 네가 나를 어, 떠나 버렸어 뭐 설마했던 그런 거지 어 깊었던 정 때문에 어 저기 막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솔직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슬픈 건 맞아 슬픈 건 맞는데. 이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뭘 음, 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냐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 우려가 나은 음, 우려가 나은 어떤 상상 속에서 부풀려진 저기 뭐야 그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바람기가 있다 하더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더이 사실에 대해서 좀그 차분하게 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상처에만 그 치우쳐 한 군데만 치우치지 말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어, 알고 있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 내려놓기 힘들 텐데. 음. 여러분은 이 사람 내려놓기 힘들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마음이 남아있어. 마음이 남아 있지 않으면은 슬플 이유도 어, 아플 이유도 없어요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떠고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마음이 다 엎어지진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요 결정은 천천히 할수 있다 왜 그러냐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어뭐 내가 뭐라고 용서해라 말아 할수 있어 그, 그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 사랑을 하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별을 하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응.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그 사람을, 나한테 항해 있다라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 막, 분함과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실망감과 막, 이런 것에 휩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별을 갖다가 택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이별로 인해서 더큰 상처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사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심장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 천사도 심장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얼핏 볼 때?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어, 저기 막, 가까운 미래라고, 라고 하지만, 이 가까운 미래 뭐,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만 가까운 미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을 갖다가 고쳐 쓸만한 어떤 계기가 온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뭘 어디까지 얼만큼 상상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상상이나 어떠한 그 슬픔에 잠겨서 이게 눈덩이를 갖다 굴리면 눈덩이가 더 크지 작아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슬픔에만 빠져서 슬픔을 키운다든가 상상에만 빠져서 상상을 키운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람 일은 몰라. 어, 여러분이 이렇게 아프다가도 난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어,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잖아. 어, 세상에 워낙 100% 노도 없고 100% 예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내 마음이 어쩔 때는 나도 모를 때가 있다라니까. 음, 그래서 그럼 언제 결정해요? 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랑도 어떤 것들 아무것도 없는 고요 속에 이르렀을 적에 결, 객관적으로 결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음. 가이질했을 적에 즉 잘라버렸을 적에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잘라버렸을 적에다 라고 한다면은요. 음, 어디 봅시다. 자른다고 한뭐 뭐가 달라질까 어디 보아 보아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잘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아 그거 잘리는 거만큼은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러분을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자르게 된다면요. 이 사람은 흑폭풍을 겪게 될수 있어요. 흑폭풍을 겪게 될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을 좋아하거든. 음. 내가 이 카드로 봤을 적에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바람기가 어디까지를 갖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고 어디까지를 바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음 애정은 남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자른다거나 어, 아니 그렇다 하게 되면은요 상처는 두 사람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상처줄 목적으로 어떠한 이별을 택한다 한다라면은 이 사람한테 상처는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만한 상처를 받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랑을 했고 두 사람 다 마음이 남아있는데 한쪽만 상처를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여기는 똑같이 아프다 라고 봐 그리고 똑같이 후회하고 쌍방이 다 후회하고 쌍방이 다 아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이 다 이별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음. 왜요 라고 뭐 부르면 왜긴 뭐가 왜야 둘이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다니까 음.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자잘못을 갖다가 따지는 것을 갖다가 그쳐야 할 때다. 라는 거예요. 자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냥 같이 가는 것이고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헤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어, 마음이 남아 있으면서도 자잘못을 따짐으로 인해서 이별을 맞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 잘라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 어떠한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자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어이이 이 난제를 풀어 간다면 결국은 이 관계는 엔딩으로 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조차 알알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입도 무겁고 여러분을 갖다가 저, 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줄수 있는 사람을 조금 아무튼 조언을 갖다가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말 뜻은 그럼 재회를 하라는 뜻인가요?라고 하면은 재회를 하라는 뜻도 아니고 만나 저헤어질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라고 하면은요 지금 너무 감정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치우친 감정을 일단은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이 좀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올바른 쪽으로 택할 수 있을 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두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잘못을 따지고 어떠한 어, 그치 그걸 따져서 여기서 뭐할 건데 음. 그거는요. 제외 다시 만날 때어 고쳤어야 할 때도 필요한 게 아니고 제 저기 말 버릴 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쳤어야 되는데 왜 필요치 않아요라고 하면은요. 자잘못을 따지는데 고쳐 어 고쳐 쓰는 건 아니라 고, 고쳐 쓰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그 저기만 뭐 고쳤을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내가 그럼 나는 이걸 할게 자기는 이걸 하는게 어떻겠어 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갖다가 딱 하고서 지금 만약에 그거는 좀 그렇고 난 여기까지 할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봐 내가 그래서 자기한테 안된다는거야 라는 이런거는 그 두번째거는 필요 없다라는거지 그래도 요만큼은 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서 조금 더그흥 그러니까 사랑의 흥정을 하란 뜻이에요 사랑의 흥정 음 그래서 제야를 바라는 시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흥정을 하면 될까요 라고만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요 정신적으로 어느정도 방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음. 자꾸 생각날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는 건 맞아요. 둘다 사랑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어떠한 저건 살짝의 차이는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따지지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마음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왜 그러면 내 거에 대한 애착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 사람이라는 애착이 있, 있다라고 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약에 어, 여러, 어 여러분이 어 어떠한 우위나 그 따지기 식의 어떠한 그 고침은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 봐. 그거는 오히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의 성격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흥정이 되지 않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가꾼 것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요. 어, 그런 것은 있다라고 봐. 뭘 뭔데요? 라고 하면 은 일단은 자기 것은요.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 자기 것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도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자기 거를 지키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잘하고 고쳐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따라가줘야 돼. 따라가주는데도 어느 정도의 흥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이 그렇게 될때 조금 더 깊숙이 한발더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러냐? 이 흥정을 하고 맞춰나가면서 또 다른 또 정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흥정을 할때 자잘못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좋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흥정은 오케이. 그렇지만 따지기 식으로 이래 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라는 거는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누가 더 아플까요?라고 말한 어, 말한다면은 어패배 그러니까 패배감은 이 사람이 더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어떠한 미련이나 상처는 여러분이 더클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다른가요? 라면 달라요. 어, 왜냐하면 이쪽에서 느끼는 패배감은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지. 어, 자존심이 상한, 상한 패배감이고, 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이 사람이 그치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저기 막이 마음이 상한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은 남자로서의 사랑이 있고 여기는 여자로서의 사랑이 있는 거니까 될수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길 바래요 만약에 재해가 가능하다고 라 한다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어~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헤어진 커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헤어지는 중입니다 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돌릴 수가 있을, 기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낮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저, 어, 정말, 어,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세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좀 더, 그냥 허심탄회하고 좀 진솔하게 한 번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헤어지면 둘다 후회해요. 음, 어 바람기가 있어도 뭐, 뭐 그래도 그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뭐뭐 뭐. <웃음> 살다 보니까 별업을 일들이 되게 많아. 에이. 뭐이 사람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전전 남친은 어땠어요? 전전전 남친은 어땠고 대체적으로 다 바람이죠? 그럼 뭐가 날까요? 어 그럼 후에 있을 남친은 바람 안 피라는 보장이 있나? 음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보장이 없다면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라는 거지. 암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음, 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운 털이 베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고쳐 쓸 수만 있다면 고쳐 쓰는 게 좋고 정 고쳐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땐그때뭐 어떡하겠어 버려야지 어, 근데 여기서는 반반인 카드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답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고 아직까지는 이 상황이 그 현재 진행형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랬을 적에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은 어 헤어지게 된다면 자잘못을 따지면은 불락할 확률이 높아요. 음 자잘못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음 그러니까 저기 막 그, 지, 그 짐승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당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처를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왜 어, 왜 그러냐면 지금 바람기라 그러는 건 상대방의 바람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바람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어, 자잘못을 따지다가 내가 한번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 해, 만나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 자르는 것도 기술이고 제외 모든 것이 다 기술이다. 무슨 기술? 그치 노련함, 노련함으로 노련함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볼수있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께우었을까우었을까 어디 봅시다 허참 어, 고쳤을 고쳤어야 될까 에서는 (if you believe) 가 나오고 어, 가이즈 해야 될까 에서는 (yes) 가 나왔어요 어디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디 봅시다. 어, 고쳐, 네가 어할 고쳤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 고쳤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사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해주셨네. 어디 봅시다. 진짜 뭘 믿으라는 건지 어디 봅시다. 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갖다가 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벌써 헤어졌어요. 음 헤어 이 헤어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헤어져 놓고서 이거 과연 내가 잘한 건가? 어, 헤어져 놓고서도 그런 거지 어, 왜냐면 헤어 저기 말,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내가 어 마치 내가 진것 같은 느낌, 음, 내가 내가 패배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사냐, 뭐 긍정적으로 살긴 살아요.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긴 저기만. 좋은 관계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는 있다 지금 삶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그러나 뭐그 가끔씩 밀려오는 이게 지금 상실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반감되는 게 아닌가 음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네. 어, 즐겁다가도 갑자기 어, 반감이 되는 어, 갑자기 분위, 분위기에 찬물을 꼈는 응,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맞아요.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씩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지긴 했지만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응,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냥 여러분 일만 하고 앉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고 뭔가가 내 마음속으로 막 뜨거운 게 밀려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화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어떠한 나만의 어떠한 생각들, 나만의 픽션으로 인한 어떠한 그런 감정들이 몰려오겠다. 일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일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고쳐 쓰고 싶어요 음, 그 사람 말하는 뻔세나 어떤 그 사람 행동을 보게 되면 음, 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뻔하기도 하다 어, 근데 너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계속 좋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음. 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지금 어, 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올까요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천사 카드가 if you believe 네가 믿는다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다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카드상에서는요 어,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말 인연이라면 돌아오겠고 어, 아니라면 스쳐가겠는데 돌아올 확률이 살짝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이 8번 카드가 음, 이것 때문에 자꾸 애매하다는 가 이게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뜻 떠나간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도 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고쳐쓰고라도 싶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음,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렇게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잘라낸다면, 어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가 예쓰냐 라는 거죠 어, 뭐가 예쓰냐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쓰로 나와가지고 잘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음 잘라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뭐 그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그냥 한번 뻗대 본다 라는 거지 내 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맘대로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들려 안물 앙군막 하면서 그렇게 뻗댈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뻗댄다 어디 봅시다 안물 앙군 뻗댄다 하... 여러분들이 뻣대고서 어떠한 그런거지 음, 그래 어, 뭐너 아니면 사람 없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게 참 뭐냐 이게 뭔가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과거로 회개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는 사람이 발전을 하고서 발전을 하고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계획을 해놓고서 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잘라내야 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나오고 앉아있지? 음 잘라내야 되는데 제대로 가이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음... 예 말은 예스 yes, 할수 있어 해 놓고서 제대로 못 자른 느낌 이게 무슨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런거지 그보 보복 운전 같은 어 보복 어 보복 운전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이 사람 없이 그래 너없너 너 없어도 다잘살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걸 갖다가 한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어이 사람 보라는 식으로 나는 잘 지내라고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그치, 쇼? 어, 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음, 그럴 수 있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잘라내는 것도 진짜 내가 이 사람이 더 이상 꼴뵈기 싫어서 자르고 싶을 때 잘라내는 거는 그거는 오케이라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 잘라내면 그건 뭐야? 그냥 겉으로만 그냥 잘라내는 척 신용만 한 거지. 진짜 마음까지는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스는 무엇의 예스냐라고 하면 나도 참 애매해. <웃음> 천사님이 왜 이렇게 예스라고 말했을까? 어, 잘라낸다면 뭐야? 어, 잘라낸다면은다 어, 부질없는 짓이다의 예스인가 그러면은 어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의미 없나요? 예스. Yes. 어, 그런 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야. 참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웃음> <웃음> 내가 이래서 천사님 카드는 별로 이렇게 신빙성을 두진 않았근데 어쩔 때한 번은 착착 맞을 때가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나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자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진짜 자를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카드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지 않아 다 아주 그냥 맞게 나오지.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때가 이 사람을 자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이렇게 언매치가 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지. 그거 있잖아요. 막연한 기다림 같은 거지. 한숨 쉬면서. 그런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혹여, 혹여 이 사람인가 하는 그런 바램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이게, 그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 카드가요, 목적이 별로 없어요. 어, 뚜렷한 목적이 없어. 딱히 너다라는 것도 없고, 딱히 아니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냐면은, 내이 마음이 공허하니, 어, 공허하니까 그냥 딱 키 생각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나요? 그렇지만 상처는 받긴 받았어도 극한의 상처는 아니다. 평평. 평범한 상처다라는 거지. 진짜 살을 에이고, 가슴을 저미는 상처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드, 카드 자체가 너무, 음, 그래.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왜 봤냐라고 하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하면서 그냥 막연한 기다림. 꼭이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음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설령 너가 아니더라도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은 그냥 이 시간을 갖다가 흘려보내세요 음 그리고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요좀더 어... 기다려 보세요 어, 기다려 보면 답이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은 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음, 제외가 가능하냐라고 보면 한이 카드의 한 10에서 20% 정도? 음, 이 카드가 딱 정확하게 여러분 카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낮은 확률로 재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떨까라고 봤을 적에, 뭐,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맞춰주길 바라잖아요. 어, 어느 정도는 맞춰주길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를 맞춰주는 여자를 더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이기적인 거야 처음에는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얼굴이 또 이뻐야 돼 몸매도 좋아야 돼 자기를 또잘 맞춰줘야 돼 돈도 많아야 돼 하여간 바라는 것도 많아 음, 오히려 남자들이 더 따져요. 음,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 갈수록, 어, 가관이 되는 거지. 뭐, 어떡, 어떡하겠습니까? 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지. 뭐, 뭐가 문제야. 응, 그래 하면서, 응, 없어. 그러면, 그게 되는 거지. 뭘, 뭘 고민해. 없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지가. 무튼 <웃음> 네, 3번 카드. 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라고 남자들도 뭐 자기 네가뭐 뭐 결혼 전에 한 공약 다 지켜? 안 지키잖아. 인생 그런 거야. 그냥 줄 것처럼 하고 아, 어떡하지? 자기야 미안해서 자기야 미안한데 자기 이거 하나만 해 줄래?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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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기운 차스카, 우차스카 고쳤어야 되나 아니면 가위질해야 되나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고쳐 쓰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 같네 음 긍정적인 거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저기 막 가위질 해 잘라버려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기도를 좀 해봐라, 라는 것 같아. 그,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한다면은, 뭐, 주님 주요 하면 주님은 절대 안 가르쳐줘. <웃음> 어떤 기도냐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어떤 기도인지 가르쳐 줄게. 음,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이제 점차, 이 나중에는 점차 나아질 거라라고 하는데, 근데 뭐다 완전히, 어? 진짜, 완벽하게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일부 좀 개선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점, 그 사람이 이 점은 좀 많고 이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거를 바라면 그건 뭐다? 어, 그건 욕심이야. 어, 차라리 복권 맞는 게 빨라. <웃음> 복권맛내 가증성이 되게 낮잖아요 낮은데 이 사람의 성질을 바꾸는 건요 그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는 될 수는 있어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연구인은 안 돼요 어느 정도 감은 다시 헬렐레 헬렐레 해신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음,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좀이 사람한테 바라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고쳐질까 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점이 고쳐지기는 살짝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이 사람한테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어,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어떠한 사고나, 사고방식, 어,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는데, 뭐 대단하게 안 돼, 이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는 들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일시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는데 여러분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이래가지고서 뭐가 되겠, 되겠냐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지. 답답하다. 음... 그게 그렇게 어렵냐 어, 그게 그렇게 어렵냐 나만 바라봐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랑 나랑 알콩달콩 둘이 예쁜 사랑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꼭 그렇게 딴 짓을 해야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아중에도 너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 우라질 땡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고쳤어야 되나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고민한다는 건 뭐야? 음. 고민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고민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 역시 어 만약에 여기 저기 막 냉전이거나 싸우거나 헤어져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역시 여러분한테 다가올 기회는 보고 있다. 이 사람도 어, 여러분들하고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지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알콩달콩 재밌었잖아. 이 사람이 조금 남다른 멘탈을 갖기, 갖고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재밌잖아. 어.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하고는. 귀염성도 있어. 딱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면 그놈의 바람기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놈의 바람기는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어, 여러분들에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 생각하는 그것이라라는 거지. 그것 그거 뭐야? 아직도 그쪽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Yes라고 봐요. 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다릴까. 그냥 아 각자 노생할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자꾸 한숨을 쉬죠? 이 카드 보니까 자꾸 한숨이 나와. 어, 어떤 어 거는 진짜 리딩할 때 경쾌해가지고 진짜 신나서 리딩하는데 여긴 진짜 오늘 리딩은 그냥 한숨밖에 안 나요. 1번서부터 4번까지 다. 음. 그리고 그냥 뭐 분노나 이런 것도 다지나갔어좀 쓰리고 아리긴 하지만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도 그래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없자니 또 그렇고 또 있자니 또 그렇고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자, 그렇다. 라고 하면 이제 잘라내면, 잘라내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은, 천사에게 물어보다. 라는 거죠. 진짜 천사한테 물어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천사한테 물어본다고 답을 해주나요? 안 해주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라라는 거죠. 뭘 물어보냐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겠냐. 너 괜찮니 그 사람 없어도 그걸 물어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6페냐, 9페냐를 두고서 어쩌면 갈림길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딱히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왜 그러긴 왜 그래? 둘다 마음에 그그딱 딱히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음. 딱히 혼자 있는 것도 좀 쓸쓸하고 어차피 또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딱히 마음에 어, 확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애매모호하다. 그나마 구패한테는 응, 구패한테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어떠한 제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구패인지, 뉴패인지, 나도 모르겠시오.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어, 너무 사람이 다른데? 그래서 이게 구패인지, 뉴패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sk your angel 이라 그랬나? 음, 구패라고 보기에는, 어. 뉴페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구페라고 보기에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도 이상황이 짜증나지만 저도 리딩하면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어디 봅시다 이 카드를 또 따로 뽑아 봐야 될것 같아 구펜지 누펜지 그거 같더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9 편지, 뉴 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 봐야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카드를 갖다가 버렸을 적에는, 아, 버렸을 적에는, 이게 누군가가, 이게 뭐죠? 흥. 이 카드를 버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한테 오고는 싶지만 네가 나를 버렸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저기 막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나 잘랐잖아. 어차피 우리 헤어졌어.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여러분한테는 음, 음. 이게 재외 쪽보다는 재외 쪽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이별의 운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는 고쳤을 때라는 거지. 근데 이 고쳤을 때도 이게 내 마음이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겠다라는 마음은 없잖아요. 어, 물론 고쳐 쓰고 서로의 마음이 같다면은 조금 개선은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이 이 사람을 버리고 나서, 버리고 나서 그, 좀 후회할 일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리면 이 사람이 잽싸게 딴 데로 가버린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후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알고 버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음. 내가 괜히 보내아 이거 아닌데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볼일없다 보였지만 남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남이 손에든 떡이 커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버렸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여러분이, 그래서, ask your angel 이라 그랬잖아요. ask your angel.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진, 여러분의 마, 그, 명상을 통해서 이 답을 얻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말 이 사람을 버렸을 적에, 이 사람이 딴 데로 가. 딴 여자가 나 말고, 진짜로 딴 데로 가. 이번에는 진짜로 딴 데로 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어, 능력도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 그, 니까 내 손을 떠나니까 좋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깊은 어떠한 후회나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 그, 어떤 그, 시기를 갖다 막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시기? 후회의 시기를 막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 음. 그래서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사람을 정리할지 아니면 고쳐 써야 될지 바람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그, 예, 그 머피의 법지 있잖아요. 내가 버린 사람이 킹카드에서 돌아온다고. 어 내, 내가 버려지 분명히 쪼무래기였는데. 어, 딴년 알고 있을 때 보니까 킹카처럼, 어, 킹카처럼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암튼, 이 카드가 딱 그렇다라는 거야. 버리고 났더니, 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 내가 버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조금, 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명상으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답을 한번 꺼내보아라라는 거지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됐나요?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나도 어, 이 카드를 갖다가 신중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패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패가 나타났단 말이 보이지가 않아. 뉴페가 어, 나타나 보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어 애매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철도 없어 보이고 뭐딱 그냥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안찰 수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려놓고 나면은, 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지. 어, 버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어, 또 다른 내용으로 어,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